박보검, 최단일, 최현석이요. 최현석 셰프님 저희 <웃음> 집 앞으로 <앞을> 찾아가게요 <웃음> 아, 땡겨, <웃음> 요 <떄리려고? 웃음> 안녕하세요, 홍규정입니다. 제가 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눈매 교정, 그 다음에 쌍꺼풀 자연유착, 내부 입고 복고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예전부터 잡은게 컴플렉스여서 하게 되었고, 코는 옆에서 보면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지만 원장님하고 잘 상의가 되어서 내일 더 멋진 모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저는 천안 신방동에서는 그 황규정이고 스물세 살. 어, 오늘 눈하고 코를 하러 왔는데 음. 눈은 그 눈매교정하고 음. 그 쌍꺼풀 자연조착을 음. 하러 왔습니다 코는그 코는, 코는 그 매불코 교정하고 음. 그 복코 축소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아. 어, 눈은 예전부터 음. 좀 너무 작아서 컴플렉스 때문에 예전부터 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코도 되게 코코가 심하고 응. 옆에서 봤을 때 네. 되게 낮아 보여서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관리 좀 제발 잘했으면 좋겠고 응.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짓안 했으면 응. 그러니까 이상한 짓이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코 막 신기하다고 막 눌러보거나 아. 긴장하지 말고 잘 받고 응. 더 멋진 모습으로 응. 봤으면 좋겠고 감정님 그때 상담 받았을 때그 같이 그 했던 스타일대로 그 멋지게 해주셨으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박보검. 아... 박보검이야? <웃음> 네. 어, 박보검 스타일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니? 어 되고 싶기도 하고 스타일도 좋아. 아그렇구나 최단일. 최단일? 네. 오... 만약에 엄청 잘 돼. 아니, 누구 닮았는 소리만 들요 최연석이요 최연석? 최연석 셰프님 <웃음> 다른 분은? 다른 분은... 예전에 막 구자철 닮았다는 소리도 구자철? 네 <웃음> 축구 선수 구자철? 그 어. 중학생 때 아, 그렇구나 네. 어, 나중에 잘 돼서 너희 집 앞을 꼭찾아갈게요 <웃음> <웃음> 아니, 때리려고? 아, 네. <웃음> 그러면? 그냥 보여주려고 아, 아 보여주려고? 거깔 때까지 딴 남자 만나지 말고 딱 기다려 안녕하세요 황규정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어, 수술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네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잘 받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빨리 해주세요 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이제 자연유착으로 네. 이제 라인 만들고 눈매교정도 같이 할 거예요 네. 응. 거울을 볼때 보이는 내 눈보다 실제로 남들이 보이는 내 눈은 조금 더 졸려 보여요 왜냐면 아, 네. 거울을 보면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눈이 한 1mm 정도 커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거울로 봤을 때 보이는 쌍꺼풀 크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쌍꺼풀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눈이 작은 거니까 눈 아, 네. 한번 감볼게요 네, 떠보고, 접어 보고요. 하나 더 보고, 떠서 저 볼게요. 음, 좋아요. 네, 됐습니다. 눈 디자인 은 끝났어요. 잘잘 네. 주무셨어요? 네, 어제 오즈... 졌습니다 <웃음> 아, 네, 다행이네요. <웃음> 네. 그래서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 실리콘은 음,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콧대가 꽤 낮은 편이 셔가지고 네, 엄청 낮습니다 예, 실코 안 쓰고는 모양 만드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가 살짝 들려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코끝을 살짝 이렇게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낮춘 상태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 되셨고요. 음. 좀 이따 뵙는 거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기장님그 네. 네. 수술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바로 갑니다. 어때요? 심장이 이제? 어, 진인데 진짜 아까 긴장됐는데 지금은 뭐.. 수술 뭐.. 별거 있겠습니까? 헛소리하지마 임마 자! 박보검을 닮기 위해서 <웃음> 아, 그래 이러다가 욕먹는 거아그 <웃음> 밤에 밥말해요네 <웃음> 누구죠 또? 박보검 말고 또 누구? 제다니 <웃음> 그래요? 아, 아니 뭐 꿈인데 네. 진짜 잘해서 잘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한번 하시고요 잘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웃음> 네자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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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락스를 밟으시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조금 적당한 수준에서 예, 일반적인 코를 예, 목표로 하신게 맞을 것 같고 괜찮으세요? 네 마취할 때는 어땠어요? 마취할 때어을 음. 생각하게 안 되고 음.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수술이 끝나 있다. 까 네, 원장님이 네. 박보검이냐 최다니일이냐둘 <웃음>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문제만 남았대요. <웃음> 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 박보검. <웃음> 박보검이요? 네. 최다니엘은 싫어요? 어... <웃음> <웃음> <웃음>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태어나려고 퇴원하려고요 태어나니까 아주 나중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보여요 이제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집에 가도 좀 쉬시고. 네. 예. 자,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나 아프고 지 예, 그래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황기정입니다 제가 오늘 수술한지 6 주가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눈하고 코를 했고요 일단 눈 보시면 왼쪽하고 그 오른쪽이 좀 달긴 한데 한달 차여서 여기가 붓기가 덜 빠져서 그렇고 되게 눈매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도 콧볼 축소가 잘 됐고 그다음에 크기도 많이 커져서 되게 원장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